안녕하세요. 백이다크TV입니다. 오늘은 기농기촌에서 뭐뭣골살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도 기농기촌 준비를 하면서 기농기촌 하면 뭐먹골살지 이런 걱정 했거든요. 근데 막상 기농기촌을 준비하면서 기농기촌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찾다보니까 기농기촌에서도 할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농사도 뭐반농사 논농사, 가수농사 이런 종류도 다양하겠지만 그리고 요즘은 육차산업을 대비해서 육차산업에 맞는 농사법이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제가 소개드릴 영상도 6차선을 맞는 아주 핫한 농법이 있다고 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 알게 된 정보인데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기농기촌을 염두에 두시거나 관심있게 보고 계시는 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은 정보인 것 같아서 한번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게 기농기촌에서 먹고 살만한 농법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배그닷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어떤 영상인지 같이 보실게요. 고고!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웃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대표님,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어, 저는 2018년도에 여주로 기농을 했고요. 네. 그리고 농업 관련 그 자재 연구한 사업을 음. 한 20여 년간 네네. 해왔고 어, 그걸로 인해서 제가 농업을 하게 됐고요. 그때 한 10여 년 전에 야코포니스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가지고 아 실험농장을한 2, 30평 정도를 한 10여 년간 했죠. 귀농 지역을 경기도에 서 찾다가 네. 경기도 여주로 왔는데요. 무기라든지 환경 찾아다니다가 네네. 여기 여주시 능사면 메아리로 어, 귀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3년차 되신 거네요. 이제 야코포니스는지한 뭐 10여 년간 해왔지만 아, 주로 이제 연구 쪽을 제가 많이 해왔고요. 네. 이게 실제 정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대표님, 저는 아쿠아포닉스 생소하거든요. 처음 들어봤는데, 네. 아쿠아포닉스가 네. 정확히 뭐예요? 그러니까 아쿠아포닉스라고 하는 것은, 네. 원래 이제 아쿠아컬처가 양어거든, 양어. 네. 물고기 키우는 양어인데, 네. 그게 이제 하이드로포닉스가 수경재배예요. 네. 두 개가 합성된 용어로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용어고, 유엔 네. 그 식량기구에서도 권장하는 농법이고, 그, 매뉴얼 자체가 유엔 식량기구에서 나왔어요. 네네. 특히 이제 물 부족한 나라에서 본장을 하고 있고, 어, 가족들이 이제 쉽게 물고기를 잡아다가 어, 작은 물로 재배를 해서 자기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들이 이제 유엔 은 식량기구에서 나온 거죠. 에, 물고기를 키우면서 물고기 사료만 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물고기가 배설하 배설물이라든지 아니면 아가미에서 나오는 암모니아라든지 이런 것들을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미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어. 이 미생물이 얼만큼 균형을 잘 갖춰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 농장이 제대로 운영되느냐 안되느냐가 판단이 나거든요 네. 그다음에 아파퍼에서는물고기가 채소를 같이 키우기 때문에 네. 물고기에게 항생제를 줄 수가 없어요 네. 네. 네. 저 친환경 그 인증이 되기 때문에 난리가 나죠 음. 또 채소에도 마찬가지로 농약을 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네. 채소에 농약을 주게 되면 물고기가 죽어버려요 음. 에, 농약이나 항생제를 줄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음.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아쿠포닉스가 아 한마디로 물고기도 같이 기르면서 야채도 기르고 그렇죠. 네, 같이 친환경 농법이네요 한마디로 네, 두 기억하시고. 가지를 다 친환경으로 해야만이 가능한 거죠 아, 약간 어려운 기술이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농업이라든지 어업이라든지한 가지만 하기 힘든데 네. 저희는 두 가지를 기가 막히게 균형을 맞춰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쉽게 할수 없는 농법인 겁니다 어,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농법을 대표님은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되었어요? 창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에,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제 그지방의한 군데로 귀농을 하게 되었는데, 네. 그유리온실을 하려고 했었어요. 예. 네. 네,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그 아쿠아포인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돼가지고, 그때는 뭐 국내에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네, 네. 전부 이제 해외의 사례들이라든지 이제 그 미국의 아쿠아포인스를 거의 그 시제로 갈수 있는 그 라코시 박사란 분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 이제 논문이라든지 쭉그 공부를 해가지고 독학을 하신 거예요. 네, 아... 그렇게 했는데 에, 이제 최근에 봐보니까 옛날에 이론이 전부 틀리는 거예요. <웃음> 네, 예를 아, 그 아, 국제적으로도 아... 그 이론이 이제 새롭게 나타났는데, 근데 그게 아쿠포닉스 쪽에서는 아직도 적용을안 되고 있고 아... 이론 적으로다 밝히지 않고 있는데 네. 저희도 우연찮게 미생물 분석을 하다 보니까 네. 왜 이렇게 돼 있지 하고 하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됐어요. 그 대표님만의 새로운 농법으로 지금 하고 계시겠네요 음.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렇죠. 지금도 이제 개발을 계속 하고 있고 네.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거죠 아. 실제로 필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음. 그런 아코오포이스를 저는 이제 개발을 하는 거죠 아. 음. 지금 눈으로 보기에도 엄청 여러 가지 종류인데 네. 어떤 걸 주로 지금 재배하고 저희는 있는 저희는 이제 ]가요? 주로 엽채류 네. 종류 중에서 엽채류 네. 네. 유럽에서 음. 많이 하고 있는 샐러드 채 종류예요 종류? 네. 네. 샐러드 채소 종류인데 네네. 목표가 이제 샐러드 공장을 제가 하는 게 목표예요. 샐러드 공장이요? 예, 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입차산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저희가 지금 여기서 지금 재배하고 있는 한 열한 두세 가지 정도 재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네. 데 앞으로 이것도 한 30여 가지 정도 아, 재배를 할 네, 계획이고. 예, 네. 네. 그러면 여기 물고기 아까 키운다 하시는데, 네. 물고기는 어떤 종류를 키우고 계세요? 저희는 물고기는 매기를 키우는데요. 네. 물고기도 항생제를 주지 않고도 네. 지금 2년 이상 키우고 있고, 어. 진환경 채소를 저희가 이제 인터넷에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네. 농산물 품비를 관리용이나 는 데서. 네. 인터넷 판매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 주문을 해서 계속 확인을 해요. 네. 어, 그러면 소비자가 안심하고 믿고 먹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 그러면 물고기들 메기 말고 다른 종류도 많은데 메기도 선택하 아, 이유가 있어요? 다른 종류도 많이 키울 수가 있는데요. 네. 그 미생물 균형 때문에 2 1도롱 이상을 항상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메기는 하루에 밥을 여러 번 안줘도 돼요. 네. 아침 저녁만 줘도 되고 네. 하루에 줄걸 하루 아침에 한 번만 줘도 한 줘도 되고 되고, 아, 되고 그랬는데 아, 다른 이제 붕어나 뭐 이런 네. 종류들은 네. 위가 없기 때문에 네네. 밥을 하루에 여러 차례 나눠줘야 돼요 <웃음> 그래서 제가 지금 매기가 제일 아, 쉽고 아 그러면 네. 일반인들도 접근하기 쉬운 게 매기겠네요, 만약에 한다면? 제일 동안이면? 쉬운 게 매기입니다 아. 밖에서 재배하는 그런 농작물보다 아쿠아포닉스 농장이 유리한 게 장단점이 따로 있을까요? 소비자 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이 채소를 먹게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 은 저희 거는 일반 재배하는 것들에 에, 질산염이 한 4분의 1밖에 안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린이라든지 네. 어른들이, 그 노인들이 먹을 때 아주 좋은 거죠 음. 유럽의 기준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채소 양이, 삼추, 이파리 4개 네 정도입니다. 네네. 삼추, 이파리 4개 네 먹으면, 우리 고기 쌈 싸먹을 때만 해도 벌써 10장 이상은 먹잖아요. 네네. 저희 거는 그거보다 4배 이상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마음껏 먹을 수가 있고, 겉잎에 이게 질산이 많아요. 네네. 속잎에는 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마트나 그런 데 보면, 네. 겉잎을 파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것만 네. 파는 것은, 그것은 소비자 중심의 기준에서 만들어진 기준이 아니고, 식당이라든지, 식자재 상들을 기준해서 만들어진 거죠. 저는 일단은 좀 고집스럽게 포기로만 판매합니다. 네. 겉과 속을 같이 먹어야만이 가장 건강 한 먹거리죠. 실선님이 음. 적기 때문에 보관이 아마 두세배 오래 갑니다. 일반 아 채소보다. 제가 보니까 여기 시설 투자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대표님 여기는 몇 평인 거예요? 이게 지금 한400평 정도. 그러면 됩니다. 400평 기준으로 네. 초기 투자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여기 있는 모든 시설은 저 혼자 다 했어요. 그비닐하우스 시설만 빼고, 네. 아무리 수소를 만들고, 배드를 만들고, 이런 시설들을다 제가 했고, 네네. 저는 이제 비용이 적게 들었어요. 그니까 그냥 대표님 말고 일반인. 일반인들이 입장으로... 할것 같으면은, 네. 이제 1억 금방에 네. 이제 내부 시설 할 수가 있고, 비닐하우스가한 1억 정도 가니까, 네. 한 시설비가 한 2억 정도에서, 이제 육묘장 하게 되면 여기 육묘장 이 있는데, 육묘장이 한 5, 0천 가요. 네네. 그까니까한 2억 5, 0 0천 정도 이제 간다고 봐야죠. 400평 기준으로? 네. 근데 주변 제 시절도 또 있어요. 모바일 네. 하방 거의 막 3억 정도 시들이 비가 들어간다고 봐야죠. 음, 3억 정도 생각. 빵값을 네, 빼고. 아, 그러면 혹시 매출 자세하게 본게 어, 아니죠. 아니 지금 이제 현재 제가 이제 월한 7, 8배 정도 나고 있고. 월 7, 8배. 네, 근데 5, 6월 어. 전에는 한월 1,000만 원 정도 나왔고 음. 여기 이제 전체가 채워져서 판매를 할 경우는 한월 3,000에서 5,000 정도 음. 며칠이 가능하고 음. 순지익으로도 한2 0 0 3,000 이상 가능합니다. 어. 대표님 네. 보통 아쿠아포닉스의 유통 판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인터넷상에서 일단 그 개척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서울의 고급 식당들에 제가 납품을 하고 있어요 음. 보통 마트 판매는 안 하시고 네. 그냥 인터넷으로 판매, 스마트스토어로 판매하시고 네, 네. 그리고 식당 같은 데 고급 식당, 네. 백화점 에 납품하고 그 백화점하고 네. 이런 데서 몇 군데 그좀 섭외가 그 들어왔는데 네, 네, 네. 저희가 아직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양이 적어서 네, 네. 어이사업편 가지고는 백화점 한 군데도 못 대주거든요. 그데 백화점 같은 데는 이런 마트라든지 계약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쪽에 지금 단지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여주 음, 예, 네, 요주의 네. 이쪽 지역에 단지화를 시켜서 아. 기농군 사람들 은 이제 이쪽으로 오게 해서 그러면 아.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제휴프로 주시고 예, 아. 제휴 프로에 되면 일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쵸, 그쵸, 네. 그리고 판매는 공동 판매를 하는 거죠. 아. 좀 고급 백화점들 타깃을 해서 음. 공부해 주려고 좀 하고 있죠. 더 늘리고 있으시는 건데요. 예, 예. 이때까지 지금 한 10년 넘으셨다하셨잖아요. 예.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힘든 점 많았죠. 어? 일단은 우리 국내에는 이런 인프라가 없어요. 네. 이걸 이 시설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어요. 이런데 맞는 이런 시설들이나 이런 장비들을 파는 데가 없어요. 네. 수입을 하게 되면 그 가격이 벌써 몇 배가 올라가요. 네. 그래서 하나를 하나 전부 다 개발을 하는 거 저희가. 제가 나름대로 해서 개발을 해서 아 이렇게 하니까 균형이 어떻게 하니까 균형이 맞더라 이런 걸. 제가 직접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척해 나가는 네, 게 제일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어려웠죠. 아, 그러면 지금 대표님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아쿠포니스 농장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뭘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어, 일단 제일 쉬운 거는 네. 제 옆으로 오면 제일 쉽습니다 <웃음> 일단 기술적인 거가 해결돼요. 여주도 와야겠네요. 아, 그러니까 네. 이제 여주도 옆으로 와야지 산책하면서 한번 둘러보면 네, 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 옆으로 오는 거가 제일 그 좋은 방법이고, 감각적으로 감각이 있어야 돼요. 아 이게 아 지금 냐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미생물을 세 측정할 수가 없어요. 네네. 눈에도 안 보여요. 네. 그럼 배우고 싶은 분들이 연락을 네네. 주시면 대표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오는 사람들은 제가 너무 쉽게 접근해 줄 것은 아니다. 음. 그리고 가장 쉬운 것은 운동장 근방으로 가서 이제 하는 게 제일 쉬운데 멀리가서 할것 같으면은 스스로가 상당히 그에 대해서 뭔가 공부를 많아요. 좀 많이 해야 되고 해야 된다. 음. 그리고 또 거의 이게 뭐연구 개념이기 때문에. 네네. 그 정도 수준까지 돼야 된다. 네. 매일 가서 채소와 네. 물고기의 대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농업인도 되고 어업인도 돼요. 그쵸. 어, 어업 신고도 그쵸, 돼, 돼 있고 어, 두 네. 가지 다 이제 물고만 키우는 게 아니고 저는 신고 네. 어업 신고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 돼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아파이선산을 위해서 어업 신고를 최초로 한 사람 제가 최초 신고를 했거든요. 여기 나면은 어업 신고를 해야만이 해수부에 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원 사업도 받을 수가 있어요. 물고기도 마음대로 판매할 수가 있고. 그럼 아쿠아포닉스 전망이 밝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소비자 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어, 그 식물이고, 물고기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앞으로의 전망은 전망은, 전망은. 전망은 좋아요. 전망조차. 네. 그러니까, 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주를 하나의 아쿠아포닉스 메카로 좀 만들어보겠다. 네. 하고 이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제 자금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접근이 쉽지가 않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이쪽으로 오면 일단은 기술적인 문제 해결되고, 네. 어, 자금 문제만 해결되면 판매 쪽도 어, 저한테 면좀 쉽게 해결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쪽을좀 많이 좀 기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어, 뭐 공산품을 만들든 농산물을 만들든 네. 결국은 소비자들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네. 네. 좋은 먹거리를 좀 많이 공급하는 음. 그런 걸좀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네 음. 응원 드릴게요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대표님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여기 네. 사연서 감사합니다. 네, 아코프닉스 네. 앞으로도 응원 드릴게요. 예, 예, 좋은 네. 먹거리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올다여주는 네. 네. 앞으로도 농촌에서 이렇게 자기만의 가치관으로 세계를 넓혀가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소개를 계속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인사 함께 같이 해주시죠. 네. 농촌이 좋다. 여주가 좋다. 여주로 여주가 오세요. 오세요.